우리가 쫄아들어갖고, 뭘이 쫄아. 분사본. 분사본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숨어있는 가정, 가정법이 들어가 있는고요이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개운 것들을 활용하는데요. 자, 여기에요, 여기. 빨간색. 이거 아이 g 로 시작했잖아. 이게 분사본이지. 뭐.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사본을 알고 있어야 돼요. 분사본을 뭘 알고 있으냐면, 봐봐. 모를 수 있으냐면, 정, 뭐, 저도, 주. 봉. 거세일로 만들어주면 돼요. 뭐를? 해프링. 요것을 거 만들 때 똑같은 방법이야 시제를 먼저 결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시제, 여기 봐. 우드프로스 뭐 나왔니? 정상. 아니야. 정상 어느 정도 나왔어? 뭐니?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요 뺏던 도수 같지, 지금까지? 파악하는 거. 음.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니까 뭘 써주면 돼? 요거. 블록. 음. 어, 정상. 주어는 뭐니? 아, 월, 월. 주어는 뭐니? 월, 이. 그렇지, 그렇지. 얘잖아. 얘가 주전이 주어잖아. 야, 우리 가족과 과거에서 분사본 바꿔줄 때는 주전이 주어 같으니까 생략한다고 그랬었잖아. 주절이 주어가 이거잖아. 이틀 받을 수 있겠지. 똑같은 사고. 어? 그 다음에 뭐라고? 여기가 중요한 여기야 월? 그렇지. 월? 끝나요. 내가 지금 안둥이 아, 왔어. 월, 월가 네. 왜 나왔는지 갑자기 여기 월가 없는데 월을 쓴다는 게. 아, 밀려봐봐. 워즈 해픈드 해픈드 어? ING i n g 붙었잖아 여기에 i n g 붙었으니까 얘를 가지고 동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갑자기 워즈가 나오고 워즈가 <웃음> 나오면 나무 어떻게 하라고 접시로갈때 그럼 분사하고 다시 돌아가야 돼? 방어적 써주면 되잖아 일반 동사니까 아, 예쁘이네 음, 다음을 이거 어려운가 해봐 말해? 만에 그 사건이 서울에서 일어난다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사고가 서울에서 일어난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텐데요. 네. 결국 엄청난 재앙이 될 텐데요. 하나만, 춥어, 춥어, 하나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거, 이런. 어, speak English. You, you, you, you. Would... 어디냐어 You would take or... Or... for for for foreigner or... foreigner or... or... 외국인이야 외국인이야 자 봐봐. 뭐다 필요 없어. 얘를 얘만 바꾸면 돼 얘만. 얘만 어떻게 바꾸냐면 <S New? S> <Now, purpose>.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로 바꾸는 데아 바꿀 수 있겠니. 아, 이거 바꾸려면 뭐한달를 써? 주조의 동사 먼저 체크하고 59만 프로서 원형이니까 가장 법, 그렇지. 과보라는거 알고 있으면 가장 법, 과보로 써주면 되는 거고 자, 주조의 주어가 U니까 똑같으니까 생각했을 거야. 얘는 접지동으로 바꾸는 데이붙 쓰면 돼요. 무조건. 만에. 그렇지. U. 이거 아지 되잖아요. 결정적인게 이거잖아요. Hard. 음. 야 인지 알았네요. 그리고 뭐. 뭐 원형의 과거 형체들. 맞지? 네. 만일 네가 뭐 그녀가 영어를 하는 것을 들으면 밑에 들죠. 들으면 현재처럼 스을 텐데 가져갔다 보니까 너는 그녀를 외국 사람으로 착각할 테니까 어인한테 유창한 거야. 어? 그렇지? 이태니어 아, 눈빛이 왜 그래? 아, 또? 다시? 아니, 됐어요. 됐어요. 우리 우리 나 우리 나 등장 등장 네 됐어요. 이해가 진짜 이해가? 예. 들 이해가? 진짜 이해가요.